<웃음> 정말 간단합니다 <웃음> 이거 한개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담미네 가족 안녕하세요 다미네 가족 다이엄마입니다 다미 제가 요즘 며칠 동안 엄마좀 나은 것 같다고 여기 여기에서 여기오인양품 보이시죠? 여기에서 엄마 먹으라고 뭔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<웃음> 정말 간단합니다 <웃음> 이거 한개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아,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파울 같기도 하고요 먹는거라고 하는데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떡 같습니다 그런데 떡은 아니고 이게 손사탕입니다 신기합니다 보통은 솜사탕 하면 어, 이렇게 돌돌돌돌돌돌 이렇게 말아서 동그랗게 나오는게 솜사탕인데 이거는 가래떡 모양 아 가래떡이 아니구나 아 이거는 무슨 아무튼 떡 같습니다 그런데 솜사탕이라고 합니다 먹어볼게요 아주 달콤합니다 맛있어요. 음, 그냥 녹아요. 음, 좀 몸이 안 좋을 때는 달짝지근한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제가 솜사탕은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원래 좋아하는 거는 아니어서 안 사먹었는데 아들이 사주는 거니까 또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먹을만합니다 전 사실은 엄마가 아프다고 해서 엄청 근사한 걸 사온 줄 알았어요 근데 솜사탕이어서 약간 거시기 했는데 먹어보니 또 괜찮습니다 발작지근합니다 어, 여러분들도 심심할 때 이런거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기분전환이돼요 그런데 조금씩 드셔야 돼요 목에 살이 걸려요 생각보다 맛있네요 이 손에 묻으니까 여러분이 드실 때는 위생장갑을 끼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말 그대로 부드럽네요 솜이 부드럽죠? 말 그대로 솜입니다 밥 먹네요 먹습니다 무인양품에서 구매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무인양품으로 고고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사랑해요